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마늘볶음밥입니다 마늘볶음밥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재료도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마늘, 볶음, 밥 죄송합니다 마늘볶음밥의 진짜 3가지 재료는 충분한 양의 마늘, 어제 먹고 남은 찬밥 그리고 간장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늘을 썰어줄 겁니다 앞서 충분한 양의 마늘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댑담하는 양의 마늘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썰기 시작하기도 전에 어우 더럽게 많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적당한 양입니다 저는 사실 집 냉장고 속 마늘의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어서 전부 해치우려고 마늘볶음밥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냉장고 파먹기라도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죠 많이 썰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마법의 박수 하나 둘셋 얍! 언제나 기가 막힙니다 전부 옮겨 담아주고 도마와 칼은 미리 설거지를 해 줍시다 오늘 영상 찍게 될줄 모르고 사실 어제 설거지 안 해놨다가 마늘 썰기 직전에 설거지한 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꼭 제때제때 설거지를 합시다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원래는 생각이 없었지만 매운 거라면 사족을 못쓰는 오늘 식당의 고객을 위해 매운 건구추도 하나 찢어넣습니다. 마늘이 살짝 볶아지고 나면 팬을 기울여 마늘이 없는 쪽으로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예상치 못하게 썸네일각이 달달하게 볶혀 기분이 좋습니다 침착하게 간장을 태워 불맛을 입히고 마늘과 섞어서 볶습니다 때 펜에 그을음이 붙을 수 있으니 설거지하기 편한 펜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마늘이 맛있어 보이는 색과 불향을 입고 나면 찬밥을 넣어 꾹꾹 눌러가며 볶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중국집에서 쓰는 강력한 화력의 화구를 쓰면 밥을 하나하나가 날아다니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지만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쉬운 대로 열심히 볶아줍니다. 간장 단한 스푼으로는 간이 어림도 없을테니 소금으로 간을 더 맞춰주고 마무리합니다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아까 마늘을 담았던 그릇에 덜어냅니다. 이제 마늘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손님을 부르겠습니다. 먹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식당이었습니다.